이미 보험료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많이 오르면 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존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전환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은 크게 네가지의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부담금입니다. 구실손의 경우 내가 낸 의료비용을 100% 돌려주고 자기부담금을 5천원 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보상이 가능한데 착한 실손으로 전환 시에는 급여 90% 비급여 80%로 변경되고 자기부담금도 최대 2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받는 혜택은 줄어들고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땡입니다. 이는 실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5세 여성분이 매월 1회 동네 병원에 가셔서 1만원의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실손의 경우 공제금액을 5천원을 제외하고 매달 5천원씩 연간 6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실손의 경우 동네 의원급 1차 병원급에서는 1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구실손은 6만원을 돌려주는데 착한 실손은 보장이 안되니 구실손이 더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세 여성분이 구실손을 유지하셔야 되는 월납 보험료는 대략 6만9천원대로 연간 83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실손은 전 상품이 소멸형이기 때문에 83만원은 내 지갑에서 나간 비용인거죠 연간 83만원을 납부하시고 6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을 상계처리 해보면 실제로 연간 77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월납보험료를 대략 5만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9,000원대로 연간 2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없지만 손해는 연간 납부 보험료 23만원 뿐이기 때문에 실제 77만원의 손해가 난 구실손보다 이익인 셈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월 납입한 보험료 그러니까 연간 납입 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보장 범위입니다. 구실손보험과 착한 실손의 보장의 차이가 막연하게 보험은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아 구실손 보장 범위가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자기 비용에 대한 100%, 급여, 비급여의 90%, 80% 항목이 줄어든 부분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몇 번의 계정을 거치면서 구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2005년 5월 이전 가입 실손 보험자의 경우 착한 실손 대비해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무려 17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크와 수면무호흡증, 성병 등과 같이 착한 실손에서 보장하고 있는 질병도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주를 이룹니다. 2005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치매, 성병, 한방통원, 정신과 관련 질환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의 경우 기존 구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모든 질병 20여가지의 추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핵심적으로 정신과 치료 관련 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보장 범위에서 구실손이 좋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면책기간에 있습니다. 착한 실손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중 대표적인 것이 면책기간입니다. 기존 구실손이 가지고 있었던 지속 연속 치료의 보장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 착한실손이 크게 유리한 점입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연구소의 실손보험 면책기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구실손보험이 이번 보장시 한 사고당 365일을 기준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 180일의 면책기간을 가지고 다시 365일 보장했다면 연속 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입원보장이 365일이라는 기간에서 5천만원 소진이라는 금액한도로 변경되면서 치료의 연속성에 대한 공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면책기간 역시 기존 180일에서 절반인 9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통원보장 역시 한 사고당 30회로 횟수 제한이 있었다면 6배 이상의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중 하나는 15년 재가입 1년 갱신 제도와 같이 제도적인 변경의 오해입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 구실손의 경우 기본계약기간까지 보험료의 인상과 갱신은 이루어져도 보험 내용은 만기 80세 내지는 100세까지 유지되는 보험이었다면 이후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15년 재가입 조건을 넣어서 가입 시점 기준 15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제안하는 약관으로 변경해야 하는 제도적인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판매될 2021년 7월 예정인 4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이 재가입 조건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착한 실손을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실손보험의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험사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모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무리 나쁘게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어야 보험 혜택을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열심히 높은 보험료 버티고 버티고 내다가 정작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시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같이 1년마다 재가입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도 시기의 차이일 뿐 미래에는 1년 재가입 상품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보험연구소의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